저는 모의과 대학 본과 4학년입니다. 내년이면 의사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주식 투자 경력은 4년이 되었으며 지난 4년 동안 하루도 주식 생각을 쉰 적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서점에 가서 주식 관련 책은 모두 읽어보고 좋은 책은 구입해서 두고두고 두고 읽었습니다. 이제는 책만 봐도 주식을 해서 돈을 벌은 사람인지 아닌 책으로 돈 벌려고 쓴 건지도 알수 있습니다. 저의 영웅은 앙드레 코스톨라니, 오레가와빈조등한 시대를 풍미한 인물들이죠. 남들이 보기엔 의사가 폭나는 직업 같지만 힘들고 고된 직업입니다. 전문의가 되면 남보다 많이 벌지만 힘들게 의대에 들어가서 대학 6년간 거의 돈은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주어라 공부해서 졸업하면 인턴 레지던트는 한달 내내 하루 18시간씩 돌리고 하루 이틀 쉬고는한달200 정도 벌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 직업을 택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시키는 공부를 열심히 해왔던 사람들이고 성향 자체가 안정을 추구하는 인물들이기에 짤릴 까봐 감히 반론하지 못하고 꾹 참고 지내며 고생 끝에 악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저는 그런 동료들을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멋지게 투자로 큰돈 벌어서 너네 병원 이사장 배만 불려줄 때 나는 여행 다니고 인생을 즐기겠다고 생각하며 주식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식에서 잃지는 않을 정도는 됩니다. 또한 주식에서 재미도 본편이고요 근데 주식의 단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매도 치지 않는 이상 올라야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내릴 때는 갖고 있으면 손해고 아닌 손가락 빨고 기다리기만 해야 되죠. 전 우리나라 특성상 박스피안에서의 횡보장이 너무 지루하였습니다. 그렇게 선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때마침 본과 4학년이 되니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은행에 알아보니 풀로 만들면 6천만원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가지 정황상 2020년 종합주가지수가 바닥을 찍었을 때 선물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순재산은 350만원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통장으로 처음엔 선물 한개두개 개 하며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4일간 260만원 벌었고 4일째는 선물 2개로 160만원까지 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6천을 풀로 땡기면 320만원에 20일 벌으면 한달 6천만원 정도는 벌겠구나. 그래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달에 2천은 벌겠다. 이거 컴퓨터만 보고 클릭만 잘하면 힘들게 의사 안해도 되고 편히 살수 있겠는데. 좋다 좋아 일단 의사는 되고 낮에는 트레이더 밤엔 응급실 당직 서고 이러면 금방 돈 벌겠다. 하지만 이후에 3일간 6천만원 불로 투자해서 1,500만원을 잃고 저희 순수한 재산은 다 날아갔습니다. 1년은 과외 뛰면서 만들 수 있는 2천만원 정말 열심히 스케줄 잡아서 쉬지도 못하고 만들 수 있는 2천만원이 날아가니 허무했습니다. 아직 학생이고 받는 용돈이며 마이너스 통장에 4천만 원이 있으니 크게 저희 생활에 지장은 없었지만 참 아쉽기도 하더군요. 당분간은 선물이며 주식은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시작할 것이며 현재는 선물 공부와 주식은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일생에 두번 파산하지 않은 사람은 투자자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저는 작지만 한번 파산해 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 이 시장은 바다와 같습니다. 무한히 많은 물고기가 있어 능력만 있으면 큰 물을 이룰 수 있으나 심한 파도에 휩쓸려 배가 부서지고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세상 하지만 젊기에 또 아직은 일어설 수 있기에 해봅니다. 물론 실패에 대해 연구하고 더 많이 공부할 것입니다. 아직은 처자색이 없고 부모님이 계시니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나 봅니다. 많은 이들이 젊은 사람이 이런거 하면 안 된다면서 말립니다. 하지만 저는 안할 거라면 진짜 평생 안 한다고 생각해야 되고 만약 한다고 하면 쓰러져도 일어설 수 있도록 어릴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은 절대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죠. 하지만 쉽지 않기에 매력이 있는 거요 마지막으로 정주영이 쌀가게 사장님에 만족하고 살았다면 오늘날의 현대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